감다 자 통발 확인해 보죠 얼마나 들어갔나 걱정 이 많이 됩니다 떠내려가지 않았을까 오떠내려가지 않았어요 뭐야 돌이 하나 껴있네 뭔일이 있었던 거야 이거 건져보자 건져보자. 짜잔, 오, 엄청 붙어 있어요. 와꽤 많이 들어갔다 눈대중으로 봤을때 한 50마리정도 로 파악이 되네요 여러분들 아, 더될것 같은데 50마리 해볼까 넷, 다, 여, 일9 8, 덟 아홉, 열. 한 6, 70마리 정도 되 보이는데요, 여러분들? 어, 한 6, 70마리 정도 되겠네. 더 많이 넣고, 6, 70마리 정도. 우리가 잡혔습니다. 우와. 자, 조심히 가요.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